2022년 7월 31일, 이번 여름방학에는 운동을 열심히 해보려고 한다. 나의 체력. 방학에 회복해서 이학기에는 수업도 잘해야지. 히히. 그래서 나는 매일 운동장을 뛰기로 다짐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새벽부터 운동장을 뛰기 시작했다. 한 바퀴, 두 바퀴 열심히 뛰다 보니 땀이 한 바가지 났다. 그래서 미리 챙겨온 얼음물을 먹었다. 그런데 내가 순간 떨어뜨려서 우당탕탕 해버렸다. 순간 내손 위에 얼음 한 조각이 떨어지게 되었다. 그 얼음이 녹기 시작하면서 내 손은 점차 차가워지기 시작하였다. 차가운 물을 먹어도 여전히 더웠던 나는 겉에 입었던 긴 외투를 벗었다. 그래서 반팔로만 이렇게 입게 되었는데 땀이 식으면서 순식간에 추워지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집으로 가는 길은 너무 더웠다. 그래서 베스킨라빈스에서 아이스크림을 포장했다. 드라이아이스도 많이 넣어달라고 부탁했다. 집에 가니 드라이아이스 덕분인가? 아이스크림이 녹지 않고 온전하게 있었다 나는 그 덕분에 맛있게 먹을 수 있었다. 집에서 쉬고 있는데 친구가 배구하자고 전화가 왔다. 고민하다가 친구랑 배구하러 밖으로 나갔다. 정말 즐겁게 배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손가락을 탁 치고 공이 날아가니 바람에 아팠다. 너무 아파서 할수 없이 정형외과로 갔다. 부서진 건 아니겠지? 너무 무서웠다. 다행히 골절 없이 금정도 가있다고 하셨다. 물리치료실에 갔더니 파라핀에 손을 넣으라고 하셨다. 파라핀에 일정 시간 손을 넣고 뺐더니 손이 따뜻해지면서 액체였던 파라핀이 고체로 굳기 시작하였다. 우와! 나는 그렇게 정년에 외과를 나섰다. 그런데 금세 소나기야 왔나 보다. 난 그렇게 후덥지근하고 습함을 느끼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아, 너무 싫어. 그렇게 난 꿉꿉한 기분으로 돌아왔다. 어, 음. 이젠 운동하지 말고 쉬어야지. 오늘의 일기 끝.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선생님이 선생님의 지난 여러 방학 일기를 여러분에게 보여줬는데요 어 선생님이 왜 갑자기 일기를 보여주지 궁금해하는 친구들 있죠 선생님이 일기를 보여주게 된 이유는 그 일기 속에 담은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우리가 오늘 꼭 배워야 할 상태 변화와 열한 에너지의 관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 가지고 선생님이 보여줬던 선생님의 일기 내용을 다시 생각해 가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운동장을 뛰었어요. 운동장을 뛰었더니, 아, 너무 더워. 자, 너무 더워가지고 얼음물을 마시다가 이 얼음 하나가 손에 탁 떨어졌어요. 자 손에 떨어졌더니 이 고체였던 얼음이 액체로 이제 변하게 되면서 손이 차가워졌다고 했죠. 그 이유는 우리 손에 있던 열에너지를 흡수하였기 때문인데 이 열에너지를 바로 우리가 융해 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선생님이 이제 하, 그래도 너무 더워가지고 긴 겉옷을 잠시 벗었어요. 그랬더니 땀이 식으면서 갑자기 아, 조금 추위가 느껴지는데 그렇다고 했죠 그 이유는 땀에 있던 이 수분이 기체로 상태가 변화하게 되면서 우리 몸에 있던 열에너지를 흡수하였기 때문인데 열에너지를 바로 우리가 기화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집 가는 길이 너무 더워가지고 눈앞에 보이는 베스킨라빈스에 들어가서 아이스크림을 샀어요 집 가는 길에 녹을까봐 드라이아이스를 넣어갔더니 집 가니까 온전하게 있었어요 그 이유는 고체인 드라이아이스가 기체로 상태가 변화하게 되면서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데 그열 에너지를 바로 우리가 승화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친구랑 같이 배구를 치러 갔어요 배구를 치다가 손에 공이 탁 맞고 금이 갔어요 그랬던 병원에서 파라핀으로 치료하면 된다 해가지고 액체인 파라핀에 손에 넣고 탁 뺐더니 고체로 상태가 변하면서 따뜻해졌다고 했어요. 그 이유는 액체에서 고체로 상태가 변하면서 응고열을 방출하였기 때문이랍니다. 자 그러고 나서 선생님이 이제 병원에 나섰더니 이미 왔던 소나기로 인해서 꿉꿉하고 찍찍한 기분으로 집을 왔다고 했어요. 자그 이유는 자, 공기 중에 있던 이 수증기들이 액체로 상태가 변화하게 되면서 열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었기 때문인데 이를 바로 우리가 액화열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승화열은 고체에서 기체로 상태를 변화할 때 승화열을 흡수하기도 하지만 기체에서 고체로 상태가 변화할 때 승화열을 방출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열에너지를 흡수하는 경우가 있고 방출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죠 우리가 주변에서 열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는 경우에는 주변의 온도가 낮아지게 돼요 자 주변으로 열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자 이러한 경우에는 열에너지가 방출되게 되니까 그때는 주변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랍니다 자 모두들 이해 다 됐나요? 자 그러고나면 자 스스로 한번 잘 이해가 됐는지 보기 위해서 선생님이 하나를 들고 왔어요 쿠카 대표라는 조금 오래된 tv 프로그램이긴 한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야기했던 예를 또볼 수가 있어 가지고 선생님이 잠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드라이 아이스가 가득 든 아이스박스에 녹였던 걸 다시 넣었더니 얼었다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드라이 아이스가 고체에서 기체로 승화하면서 무슨 열을 흡수하셨을까요? 무슨 열? 고체에서 기체. 고체에서 기체는 바로 승화 열을 흡수하여 주변의 온도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낮아졌기 때문이겠죠. 자, 모두들 잘 맞췄나요? 자 그러면 오늘 내용 다 이해를 했으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을 간략하게 얘기하고 이번 시간을 맞춰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오늘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실생활에서 예를 찾아보고 발표하고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거예요자 그러면 오늘 배웠던 내용들 학습지에 잘 정리하고 우리 즐거운 상태로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그럼 우리 모두 안녕